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친구들 한국에서 태어났지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또 대학 때 미국에 유학지서 그냥 미국 있으면서 미국 시민도 안태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느 나라 사인지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근데 한국에서 이제 생활한지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많이 배웠고 어늘은 불핀한 출변하기가 하지지만 좀 배운 방법 걸로 열심히 어, 기술이나 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회사 기술이나 어, 지금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 허브리에 관해서 좀 이야기 해 보도록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백0로 스마트 허브리 전문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스마트 허브리 뭐냐 할만한 이야기 없지만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스마트 허브리의 핵심이 연결성 (Industrial Connectivity). 어, 산업, 연결산, 이것이 대심이라고 생각해요. 어, 수편적으로 편적으로볼 때는 모든 장비가 관행 같아요. 연결되고도 모든 모든 센서가 연결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정보를 수집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야죠. 또 수집적으로 수집적으로 볼 때는 어, 다이닝 I T O T 이것이 유무되 가지고 어필요되는 데이터가 클라우드 같이 연결되잖아다또그 연결이 실시간이면 좋죠. 실시간으로 수직, 수평, 다 연결되면, 우리가 말하는 초연결, 초연결이 실현됩니다. 근데 그것이 스마트폰들이 핵심인데, 그 초연결을 실현하려면, 제일 중요한 그 장비를 제어하는 제어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 제어기 자체가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제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어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은, 뭐 당연히, 어, 모든 분들 알고 계시지만 제어기라 하면 모션 컨트롤라 하면 어느 하드웨어예요. 뭐 제어기면 PLC고 PLC 같은 금도 투주 들고또뭐 어, FA 기계나보드나뭐 p l c 로 모든 하드웨어로 제어를 하고 있죠. 근데 하드웨어 PLC, 필라타 하드웨어에서는 그 구매자가 그 지정하는 네트워크 모터나 센서만 연결된다든지 혹은 그 많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어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고요 또, 그, 하드 PLC 필요하하드웨어 정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수시적으로 융합하는 것도 어렵죠. 어, 그러니까, 엑스 컴퓨터라는 말이 있는데, 엑스 컴퓨터도 어, 뭐, 사용하도 해가지고, PLC를 연결하고, 완전히 융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 프라임에서 제조되면, 뭐 여기 에 있는 것처럼, PLC부터 i p c 어, PC 사용이면 되지 않겠냐. PC는 당연히 정보기기고, 데이터도 하지만 정보예요, 정보. 정보 기기로서상위 IT 네트하고 하위 OT 네트하고 용합하는 게 제일 적합한 워드 기기니까 PC를 사용해가지고 제어를 하자. 어떻게 보면 PLC 시장에서, PLC, 모션 컨트롤 시장에서 PLC부터 IPC에 넘어가는 수세에 있다고 봐요. 근데 IPC는 소프트웨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IPC에서 가동하는 모션 컨트롤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모션 컨트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부사는 모비니스라고 하는데 부임사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 모션 컨트롤의 파이어니어이고 또그세계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 97명, 어, 이거 전국에 97명이야. 9 7은 우리가 지쳐라. 소프트웨어 기반, BC 기반으로 사업어를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특허를 출을했어요 97년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도 여기에 몇명있을 거고 제가 명령했으니까 그때 아, MRT에 이거 출연, 아, 출연했고요. 또 이메일 카트 BC 기반 소프트웨어의 핵심 하나가 이타카트이죠 어, 오늘 이따 아는 친구가 어, 제가 15년 친구가보 있는데 아줌바이트이따 아는 친구가 이타카트 설명하겠지만 이태카츠가 완전 핵심인데 우리는 메이업을 빼면 세계 최초로 이탈켓 마스터를 개발해가지고 8년에는 20년부터 개발했고 2008년에는 이탈켓 제품을 이제 주의하고 있습니다. 또그 또 후에 많은 WMH 제품을 발고 있는데 어또 소프트 마스터가 소프트웨만으로 제어를 한다는 마스터 소프트 마스터 기술이 핵심이 하나인데 우리는 이탈켓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초연결 모든 것을 연결한다 이탭카트가 오픈해 탭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메업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많은 기술을 열기면, 미아스카인과트린포든지 혹은 최근에 어, 인기가 있는 TSN, CCDK TSN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소프트 마스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윈도우스 아니에요. 물론 윈도우가 제일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리눅스 버전이거든요. 리눅스 버전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곳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기술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모베이스 뭐 간단하게 있는데 그것이 소프트사우라는 회사 혹은 소프트모션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회사이거든요. 우리, 제가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소프트사우고리아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후에 소프트모션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바꾸고 또 한국 모베스라고 회사를 바어요 3명파크는은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는데과똑로가는과은 모멘트로 가는모멘트 가고 있고 있는 것과 똑는 것과 똑가지고지금은 모멘트로 가고 있는 것과 은하 가고 있같은고는트웨어고 있는 것과 똑같하자면로 가고 있는 고 있는 같은모 뭐거든 뭐하는 것과 는 전용 CPU나 basic나 뭐 케이블이나 있는 데는 그것은 다 필요 없다. p 뭐 c 하나만 하자. p c 하나로 다 제어를 하자. 케이블은 필요 없다. 전용 케이블도 하나 필요 없고 p c 는 e t h e r n 가 있습니까? e 더넷케이블 그냥 사용하자. 그러니까 이더넷 케이블로 실시간으로 제가할수 있는 t o 이 f l e s t s n m e t a p r i n e 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개발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전용 하웨어 전용 케이블, 전용 케이블, 전용 케 하나가 없다. 우리 두사는소프트웨어입니까 구랑, 어, 그것을 다 쓰고 b c 하나만 쓰면 모든 지어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해십 기술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윈도우로서 즈 실시간 지어는 못하잖아요 제어라는 게 실시간으로 일정마다 왔다 갔다 동기지어를 해야 한다. 당연히 누가 하려면 PLC도 하드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어떻게 하냐? 윈도우는 즈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 좀 두스한 어, 리얼테릭 칸을 해가지고 그 CPU, Windows CPU에는 보통 파일과, 그 아, 코어가 4개 있거나 8개 있거나 하잖아요. 그중에는 하나를 받아요. CPU 코어 안에서 Windows가 원래 4개씩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뺏어서, 배웠어서, 하나를배웠어서그 하나 후에, 어, 아, 실시간 저알아볼수있는지 통신 알고리즘을 아 실현하고 있습니다. Windows 입장에서는 원래 4개씩 하는데, 3개만 볼수 있고, 윈도우스는 세개 코어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 그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실시간 제어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어 비설이 했으신 거야. 요근데어 이렇게 하면 왜 좋냐 하면 우리는 그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코어 i7인지 코어 i 9인지그 CPU 선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코어 하나만이라도 뭐, 기존 PLC나, 보드베이스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거기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 훨씬 손이 높다. 아니면 10배, 10배, 100배? 그렇게 손는 높아요. 그런 손는 높은 인텔 CPU 코어 하나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제어를 못하는 제어. 예를 들면, 128식을 인위적으로 제어를 하거나, 로봇, 로봇들을, 일주다가가 로봇들을 이식 때 동시에 동기에 제어를 한다.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무한 또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사용해가지고, 모든 알고바이트를서고 그래서 어떤 제어도 가능해 어떤 제어가 가능한 그것시 소프트 모션이 뜻입니다. 아, 근데, 음, 제가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그, 뭐, 소프트웨어? 는 어? 누구나 할수 있다. 뭐, 담임할 수 있죠. 오픈소스도 있다. 있어요. 근데, 오픈소스를 받으면, 검사를 하면, 출연할 때는 할수 있게 시작하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 실시간으로 윈도우즈, 그, 제리스하고 실시간 널을 공시하면서 하나의 PC로 마스터, 어, 제어를 하고 분신다고 하려면 아키텍처가 중요합니다. 소스코드 아니에요. 소스코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보다 중요한 것은 아키텍처죠. 그것을 소프트웨어만으로, 보통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안정성은 없어지다. 혹은, 뭐, 불안, 정하다그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같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안 하면, 미셰스만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능한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된 아키텍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그 아키텍처를 모베이텍처로 하는데, 그것은 제가 MIT 썼을 때부터 25년간, 아, 더 25년간 계속, 계속 개발하면서 모든 것에 많이 하면서 막 이루어진 그 아키텍처가 있어요. 것을 특허를 내고 세계 특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많은 나라한테 특허를 받고 지금 35개 특허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사의 열심이에요. 소스코드, 알고리즘보다도 아키텍처가 제일 중요하고 이아키텍처가 있으니까 쉽게 어, 우리 고객들이 제대로 가지고 가상화서 어, 할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주거할 수 있고 또이세트만 말고 TSMC 같은 링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뭐, 그것이 우리의 아텍자의 그, 또그 배신이고. 아 또, 소프트 마스터. 이것은 모션 컨트롤만 말고, 그, 이태트 마스터도, 우리 이태트마스터든지뭐 한다면, AC가 필요할 건데,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공식이니까. 우리는 하드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모든 그, 소프트웨어를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C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랑, 랑 케이블로 이태캣들을 연결하면, 모든 이타켓 개발수를 우리 소프트웨어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16축까지 16축을 125 마이크로로 동기체화 한다는 것은 하되어 하기어렵거든요 하되어서도 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소프트웨어 브로스 실현했죠뭐 어, 여러가지 우리는 이타켓 백안에서는 어, 아까 얘기한 메커스 뒤에 처음 세계 처음으로 작품을 그래서 많은 실,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그 기존 하드웨어 비어 하드웨어 아, 드리븐 시스템. 하드웨어 비어에 뭐, 뭐, 로봇 제어를 하는 로봇 제어기 추가도 해야, 뭐, 한다면 추가, 추가 한다든지, 뭐, 케이블처럼 케이블을 필요한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하지 말자. 다소프트어소프트어 하나만 있으면, PC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제어를 기, 인터넷 케이블로 한다. 이것이 우리의, 어, 원하는, 거 뭐, 아, 그런 한 기술을 가지고 WX라는 제, 제품을 지금 어, 한국 국내 많은 장기업체제하고 있습니다. 아, WMX는 2 0 1 3년음으로 제공했고 그 이전에 많은 제품 있었는데 w m x 로 통일 해가지고 아, WMX2도 나왔고 3도 나왔고 어, 3가 지금 우리가 많은 단도체장기체 1차 전지 장기업체, 그런 장기체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WMX는 단하게말면 a p i 라 말이에요. 또 유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API 제공해 가지고 많은 툴르도 제공하는데 요새는 버스 기반으로 OC 뭐 언어나 뭐, 파이뭐트뮤 유셜 여러 스튜디오 여러가지 사해 가지고 자기어 원하는 아플리케이션 개발해 가지고 어, 우리가 수많은 500개 이상의 여러가지 아르몬을 제공거든요 그냥 가속도 감속도도 그냥 뭐 트랩크 소이더라든지 S-Cup이 있는데 우리는 어, 30개 이상의 가속도 감속도 프로파일을 했어요 역시. 유저로 20명 이상 개발하면서 쌓인 노하우다보겠했으니까 제어 못하는 장비는 없다고 어,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어, 장비 그 제어에 대한 기능을 늘리고 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국내 특히 국내 국내 합쳐서 많은 업체 덕분에 많은 업체가 제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제일 큰스은반드시장업체죠반드시장체는 원래 PC 기반 많이 사용하 하다 보니까 그 보드 보, 보드 베이스 PC PC 기반보다 뭐 소프트웨어다 하시하고 또보드보 가격은 좀 소프트웨어 기반이 전이 도 뭐, 기능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많이 어, 보드 베이스도 소프트웨어 바꿔주고 어, 반도체 장이 정보점무원점 포함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뭐정보점뭐 한국 넘버관제아 뭐, 업체도 거의 우리 거 많이 사용하고 점 어나 m 장장 업체도 많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n 어, 로 e l 도 그렇고 n 프라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 h 년에 n e l c h a n n e e l c 0 a n 라이센스를 a 8 0 0개 channel channel channel c h a 하고 있고 뭐 올해는 올해는 뭐, 경기안 좋아서 똑같은 어,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늘리자고 하고 있죠. 우리 비산은뭐 처음에 되어라 가지고 스마트 팩프트리에서 핵심이 연결성, 초연결성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블 맥스를 어, 사용해 가지고 초연결성 이루어지자. 모든 이테크만 말고 BC 하나로 랜포트가 생기으면 란포트가 생기으면 이타 캣스 T 시스 TSN 메타트린 4다 같이 동기화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앞으로도 프로피넷 모 뭐, T 뭐모 여러 가지 연결을 해나가자 수, 수직 수평적으로 연결을 해나가고 수직적으로도 앞으로 뭐 AI 뭐 여러 가지 개발해가지고 수직적으로도 해나가수 이것이 우리 의 i 선입니다. 아레 어, 아트 같은 이야기인데 뭐미쓰비시 전기하고는 우리가 많이 파트너십도 맺었고, 미쓰비스 전기가 개발하던 셨그 시스템 ITSM. 미쓰비스는 집부 그, 어, 그 ASIC만 만들었죠. 근데 미쓰비스는 i b c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TSM을 하고자 했는데, 어, 제가 는 것보다 우리한테 맡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금방 개발했거든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TSM 소프트웨어 스타일다 똑같이 야스카 전기도. 아, 메카트리인 3가 출시는데 4는 소프트 마스터가 하시기 됐어요. 마스카와도 i p c c 나 가자, 마 미쓰비시도 갖 마스카와도 PLC, i p c 가 해가지고 메카트린 4를 개발했는데 소프트 마스터는 저희가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개발해 주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또, 그럼 보면 메카트라 4도 세계 최초로, 마, 아, 지분 많이 가지고, 보스틸만, 스카와에하고있니다또한 PSM. 아 우리는 c c 템과 ITS에 있는데 TSM은 일반적인 개념이며 그거 아까 이탄, 뭐, 이 t h TSM 얘기했는데 이 t 캡 c 는몇번 알지만 백허프의 기술이고 백허프가 오너스쿨을 타죠 오픈라 하더라도 오너스쿨은 백허프거든요 TSM은 R2QE라는 프랑 어 미국에 있는 어, 규정을 챙기는 단체가 규정을 한 거에요 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ETH, 이타 인터넷부터 같습니다 TSM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시간성이 있는 이산 넷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BC에 TSM 시프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산 넷이지만 TSM이라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계 제철로 서두르면서 저희가 계속 그 IT, o t 융화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 제철, 네맞습니 세계 제만만 이야기겠습니다. 또 하나 또그 우리가 또그 3D 시뮬레이터 우리 3D 시뮬레었터어요 3D 시뮬레이터였시뮬에이터였어요가 d 시면레이터였어에이어이 장비 어체 3D 시어떤 3D 시뮬레이터어장 3D 이터였어요 3D 어요3제어요 3D 어요 3D 어요3시뮬레이요3시뮬어시어요 3D 시뮬레이터였어요. 3D 시뮬레이터였요요 시뮬레이터 사용해가지고 도면만 있으면 시뮬레이터 만들자. 그 윈도우 시뮬레이터에서 WMX가 직접 제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 설비를 WMX가 직접 설비, 제어하고서 석계 엔지니가 제어 시스템을 미리 제작하기 전에 만들 수 있다. 그런 그 뜻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유저한테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w m x 4 아 지금 어, 계획하고 있는데 러블링스와는 아까 얘초연결성 실현하기 위한 제품을 될 겁니다. 뭐 하나가 막그 뭐, 뭐 로봇 측에여어가있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그 예지 버전 예지 버전도 힘쓰고 어, 어, 우리 의사, 우리 제품이 아마 예지 버전에 제일 초급한 컨트롤이거든요. 막수는은 수평적인 용도성을 달성해가 s p e 된 f n 모든 센서, 모든 것을 실시간 데이터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지 버전, 똑같은 PCU에 실시간으로 예지 버전, 고장 예측이나 어, 그런 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우리 제품이 이그 세상에서 제일 적합한 모 수건, 트롤트라볼만할수 있고, 예지 버전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내고자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 우리 제품은 소프트웨어 뭐, 어떻게 보면, 석계하는 BC가 어가거든요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테는데언제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석계한는 괜찮은데 BC도 좀 좋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아드한틱하고 명령만 계속해서 아 파트너스도 가고 있고 아드만틱에서도 우리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주년 라고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 아드만틱 특음사 그 산자님. 입니다 어, 우리 많이 만지고 셨고 또, 어 또, 제 사모님도 어, 많이 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5주년, 어, 하는 것을 제가 좀, 어, 사장님이나 전 사장님이나 제 사모님, 또, 아드마틱 인증 분한테 진심으로, 뭐, 축하를 드리면서, 뭐, 오늘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